I say I'm really fine 아무렇지 않은 적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는데 더 티가 났나 봐 I say I'm really fine 너와 함께 했었던 시간이 길었어 나봐난네 옷을 떠